요솔 가위를 쓸때 안정적으로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두 가지 이제 전에 제가 살짝 가르쳐 주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짧은, 짧은 모발에서 여기까지 연결을 할 건데 모발을 내가 원하는 대로 빛 위에서 가위를 질을 하면서 정확하게 기장 설정을 하려면 이게 만약에 3cm고 이게 0 1.0.2cm 정말 짧은 머리야 그러면 빗을 딱 댔을 때이 모발을 밀어 보면 똑같은 길이로 가려면 여기서 기울이는 정도를 일단 계산을 해이 두상에서 이만큼을 들면 1cm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들면 2cm 이만큼을 들면 3cm 그래서 여기를 짧게 여기를 길게 해서 1cm에서 3cm로 간다 그러면 빗을 먼저 여기서 1 c m 가량을 두상에서 떼는 거야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길어진다 싶으면 1cm가 아니라 3cm 정도를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들린 부위 바로 위에 부분을 잘라 주는 거야 클리퍼랑 동일하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는 도중에 점차 머리를 계산을 해서 빗을 1cm에서 2cm 2cm에서 3cm 계산을 해서 튀어나온 부위를 잘라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중요한 거는 가위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빗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때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동등하게 3cm로 똑같이 자르고 싶어.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부터 빗의 각도를 들어가고 빗의 넓이가 보통 3cm 정도는 되거든. 그럼 이 3cm만큼 균등하게 이렇게 가면 되는. 그래서 항상 시조 부컴을 해가고 머리를 조각하듯이 자를 때는 이 빗을 주상에다가 정확하게 대고. 얼마만큼 떼면서 점점 길이를 올리는가, 그 다음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 빗을 떼고 그 상태로 쭉 가는가에 따라서 같은 길이로 자르는 거랑 같은 이제 짧은 거에서 길게 자르는 게 가능한 거야.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갈 거야. 그러면 처음에 이 정도 기장 빗을 거의 가져 붙이겠지. 그래서 똑같은 길을 자를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면 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차 길게 해서 빗을 살짝 들어줘 살짝 들어줘 살짝 든 부위에서 이렇게 잘라 그 다음에 더 가면 빗을 더 들어 다시 이쪽을 했으니까 이쪽에서또 다시 빗을 붙인 상태에서 잘라 그 다음에 조금 든 상태에서 똑같이 잘라 그 다음에 조금 더든 상태에서 나머지 나무 모발을 잘라 이런식으로 붙이고 들어주고 더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긴 머리는 베이스를 잡아서 길이감을 계산을 해서 두상에서 얼마정도 떨어졌는지 보고 이렇게 자르는게 안정적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cm 여기가 4cm 여기가 3cm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다 0.5에서 1cm라고 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해서 확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그거보다는 좀덜 들어준 상태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든 상태에서 그냥 쭉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빗을 잡을 때도 이렇게 잡다 보면 여기서못 들지 그래서 빗을 잡을 때 여기서 클리퍼 잡을 때도 이렇게 잡아 그래서 쭉 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기서도 올라가면서 아까보다는 덜든 각도로 여기서는 그냥 짧은 길이로 그대로 밀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빛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기장대로 조각하듯이 오르면서 자를 수가 있는